아! 발이 아, 되냐, 근데, 진짜. 18분 되기도 전에 9그 데스를 박으면 2분도 안 돼서 한 번씩 죽는다는 건데. 아. 아니, 아니, 못 쳐. 절대 못 쳐. 질 되나? 카이사라서? 어, 아, 안 쳤어, 안 쳤어. 나이스. 키아나 일단 내가 볼게. 봤어. 무조건 죽어. 나이스. 딜라인 돼? 딜라인 돼? 좋아요, 구독해야지, 이런 거 같으면. 가봅시다. 한태온 멘탈 잡고, 한태온 찢어발린 다음에, 그라가스 죽이고, 키아나 잡고, 카이사 원콤 내고, 레오나한테 도발하자. 좋다. 레온 앞에서 웃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한태온 카베, 안 쓰지 않나, 이젠? 쓰나? 플래드 상대로? 일단은, 1렙 W겠죠? 큐못 맞추면 바로 들어오겠죠. 바로 아, 큐 찍었네. 큐를 찍었다고. 그 포션 미리 먹을까요? 음, 미리 만지키고. 흠, 그만 죽어 한 번이면 돼요. 아, 근데 이게 멘탈 나가니까 뭐라고 텐션이 하, 안 나가는데. 빼건 어. 네. <웃음> 빼고 팔리야 믿으니까 뺍시다. 아, 근데 라인 다 타는 거 너무 아쉽다. 이제 이런 게 이런 게좀이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 되나? 진짜 너무 손해인데, 휴들를실패네요 슬로우도 있네 이거? 강압에는 까비 라인 다 박아넣죠? 라인 먹지 말고 하자 그냥 라인 신경 쓰지 말고 저쪽도 신경 안 쓰겠다는데 아 그렇네 아스마 썼어. 아 나이스 잡았나? 아! 저 점화 저화 아깝다 저화쓸걸 그냥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깼는데 Q를 내가 썼으면 내가 죽였거든 아... 까비 미드 계속 쏠킬민자 신발 어우 신발 진짜 안맞았어요 아 이거 죽을텐데 이러면 스톱맞고 죽잖아 뚫꽃 맞으면 죽지 않을까? 아, 딜을 모르겠어 갑시다 더 있어봐야 뭐 할게 없어요 었다 이거. 제발 성전모 포션까지 먹고요 살아요 살았죠? 하, 진짜 한 매웠다, 아 진짜 한턴 겨우 메웠다. 아저 신발 진짜 따라갈 수가 없네. 일단 부딪히고 보는 건가 다들? 아 안죽네 아 신발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 아 닌자 신발 너무 빨라요 이속을 받아도 따라가지 못해 와 나이스 진짜 게임에서 이질감 느껴진다 한라인이 무조건 박살이 나 자꾸 모든판에서 근데 그 피해가 나한테로 퍼지고 스가가좀 있긴 있어요 죽었다. 아 각을 만들 수가 없다 만들 수가 살려주세요 라이엇 형님들 진짜 스킨 열심히 살게요 이번 추석에는 야, 안 죽네? 너는 안 죽네? 풀리겠지 뭐왜 이렇게 사려고 근데? 오 신난다 좋아요 발이 되냐 근데 진짜 18분 되기도 전에 구데스를 박으면 2분도 안 돼서 한 번씩 죽는다는 건데 아. 나이스. 와우, 그렇게 똑똑할 수가. 와우, 무슨 걸? 무슨데? 물러서라고 했을 텐데. 아, 어, 살려주세요. 끝나가야요 착하게 살게요. 자, 이거 이거 솔직히 죽이면 방풀인가알지 이거 반박. 하 수 없다 이거 진짜 이건 죽이면 방풀이다 본인도 알거예요 좋아 우리 바텀 정글만 믿고 간다 나 진짜 렌탈 꾸역꾸역 잡고 하고 있는거거든 조금만 기다려봐 아 용타임 나 뮤트홀이라서 안됐구나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야, 야, 야, 야, 야, 애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이것이 롤 아니겠습니까? 이 맛에 또롤 하는 거지. 야, 이래, 좋았다. 또 이기면 기분이 좋지. 멘탈 잡히지. 나 믿고 있었다고, 진짜, 팀. 응? 발이 아, 되냐, 근데, 진짜. 18분 되기도 전에 9데스를 박으면 2분도 안 돼서 한 번씩 죽는다는 건데. 어. 아. 근데 왜 어째서 이분이 다시 용 타이밍에 탑을 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맨날 잡았어요. 형들 왔어요. 이야 아, 이즈공 중요한데. 얘 AP가서 어? 가나? 가나? 초콜릿? 그거 잡으면 방풀. 아. 뭐야? 뭔데? 레오나였네? 아니 라인 미드 밀고 내려와야 제가안 죽어 애들아 우리가 역으로 밀고 내려가야 알았어? 알았냐고아니 얘네 못쳐 절대 못쳐딜 되나 카이사라서? 어 아, 안쳤어 안쳤어 나이스. 키아나 일단 내가 볼게 봤어 무조건 죽어 나이스 딜라인 돼? 딜라인 돼? 아 좋아 이게 게임이야 이거지 내가 느꼈던 롤에서의 그 행복감은 이런거였어 아아아 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불감 가 그냥 생각하지 말고 가고 생각을 하자 왜냐면 가고일에 돌 아니, 탑 이기는데, 정글 하고 미드 오고, 나는, 그럴 때, 진짜,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밀고 내려갈까요, 형들? 형들, 밀고 내려가야! 아... 어, 들어왔는데? 나 91초. 박표 아, 안 맞았어. 2프 하자. 오이오이 오이오이 오이. 잠깐만요 거기 따오시면저 합류 안 돼요 판정 공 썼다 잘가라 아 우리팀 뭐하냐고 왜 물리냐고 우리팀 아니야 그래도 와 아니야 우리팀 아 뭐하냐고 우리팀 아니야 그래도 어우 그래도 어우 예아 우리팀 뭐하냐고 거기서 싸워버리면 어떡해 탑합류 안되는데 3차 밀수 있나? 아 몰라 밀들 밀고 죽을래 그냥 밀수 있.. 아! <웃음> 밀수 있나? 아! 밀었어요 아! 아! 아! 진짜. 아! 이 아! 이 아! 안 돼! 죽지마! 아! 바다리 너 일로와! 너 우리 탈리야! 어디에 있어? 이차갔다 허물랑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는 너는 던지면 안돼 너는 너는 중국인처럼 게임하면 안되지 와씨 방금 박았으면 주, 죽었거든요 이거? 이즈 레드 먹고 있었거든? <웃음> 이길 수 있어 얘들아 거의 다 왔다 우리 이즈 좀 캐하면서 게임하면 될것 같아요 아싸 게이들 꺼져 안되지 치로가 몰라 나할거 했어 나, 나 안가 어디 눈앞에서 궁을 타고 있으시? 에이, 아이고 우리 형들. 아이고 우리 형들. 내가 바텀을 쭉 밀어야 형들이 안 죽는 거였어. 알았어? 죽여줘. 바로는 우리 편이야. 알지? 아? 아,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걸로. 아형 이거 큰 안되나? 안되는걸로 포킹해 포킹해 포킹해 대지없어아 근데 원딜 있네 안돼요 나 왔어 형들 아이스 나이스 까비까비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들 게임 이렇게 하고 있었구만 이렇게 텐션 빠짝 올려가지고 게임 막 하다보면 이기는 게 롤이었어 음, 요즘 메타 파 완료했습니다 끝났어? 끝난 것 같은데 아 이게 게임이야 이게?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요즘 메타인가 대회도 그렇고 솔렌도 그렇고 메타가 이건가?